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재테크와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였는데 오늘은 이 인생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성고하는 법, 세계적인 거장들로부터 인생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오늘 1편의 말씀을 어, 하겠는데 우리들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6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치열한 경쟁과 험난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막다른 곳까지 몰릴 때도 있죠.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오죽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버리기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 정도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런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삶은 이런 거장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아니 아마 이런 분들은 이러한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힘든 과정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장들의 삶을 한번 소개해보자 고 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문학가인 단테 화가 고호 소설가인 가와 파타야 스나리 음악가인 베토벤과 모차르트 종교개혁가인 루터 또 건축가 가우디와 르 꼬르비지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링컨 또 최근에 아카데미 상 4관왕까지 석관한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인물, 뭐 거장들이야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이분들의 바람만장하고 역경을 이겨낸 역사적인 거장들의 삶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이러한 사례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아,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각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거장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은 저절로 태어났을까요? 이토록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하는 거장들은 항상 잘나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생각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유명하게 될 정도로 잘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태어난 배경과 삶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들의 명성과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으로 태어나 삶의 전체를 인생 전체를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거장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그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발도둠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신국의 저자인 단테, 단테 알리기엘이 이 사람의 본명인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는 1265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알리게리 가문은 원래 귀족에 속했지만 단테가 태어날 당시에는 사실상 몰락한 상태였으며 그가 7살 때 어머니가 15살 때에는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장남인 단테는 10대 후반에 집안의 가족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테가 살았던 14세기 후반의 피렌체는 당파싸움이 한창이었는데 30세 약관인 그는 피렌체의 약제사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정계에 입문하였고, 탁월한 지성과 언변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37살 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줄곧 타당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명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신음 속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단테의 최고 걸작인 신곡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곡은 바로 그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나온 작품이며 그리고 그의 생애는 마치 거칠고 요동하는 시와 같을 정도이고 거의 지옥에 더 가까웠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 일생을 보낸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판코호 고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호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그의 뛰어난 작품들에 비해서 그의 삶 전체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수천,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데도 그가 활동하던 살아생전에는 단 하나의 작품도 팔리지 않아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짝이 없는 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였는데 그가 회고하기를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하고 차가웠기 그지없었다 고 합니다. 그런 고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 되기를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림이 자신을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루 말미암아서 목사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고, 그는 과격한 성격으로 변해져서 작은 충고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호는 한때 매춘부 출신의 여자와 동결을 했는데, 그녀는 알코올 중독의 매독 환자로서 동생인 태호와 모든 가족들의 강요 그리고 생활비를 줄이고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녀와. 어린아이를 저버리게 되었는데 그는 이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은은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동생 태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감이나 화구 등을 살 돈이 없어서 그때마다 동생에게 손을 벌렸던 것인데 동생 태오는 그때마다 물심양면으로 형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때 고우의 심정과 그 비참 함을 말이죠. 이런 것은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전절한지그 편지를 읽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고우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켜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나. 이런 걸로 고우 생활은 발작과 입원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생 태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데서 오는 죄의식,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데에 따른 열등감, 그리고 고독을 이겨내거나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 채 그는 살다가 1890년, 그러니까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런 말미암아서 동생 태호도 형인 고우자살을 괴로워하다가 신경세약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그의 작품들에 열광을 하는 빈센트 반고도 고작 37년이라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를 애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와바다 야스나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와바타야스나리는 설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서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그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고 가혹하고 혹독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분까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1899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기구한 운명을 맞았죠. 어린 시절부터 죽음과 너무나 친숙하게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지두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일곱 살될 때는 할머니가 열살 되던 해에는 누나마저 그리고 열 다, 다섯 살 되던 해에는 그러니까 15살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서 마치 운명이 가바다 야스나리를 작가로 만들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모든 가족들이 죽으면서 그를 다 따라가 버린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후 그는 호롤 단신이 되어서 친척집을 전전 근거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고 처절하고 혹독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타고난 운명이라지만 그야말로 너무나 지나친 운명의 장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남의 일이고 그런가보다 생각하면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할아버지 한 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눈 마저 멀어져서 그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깜깜한 방에서 할아버지 혼자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어두운지도 모르니까 그 할아버지는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10대 어린 소년이 그 암울한 깜깜한 그 방에서 그것도 아무런 말도 없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도 이 할아버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슴 속을 지배할 할아버지도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말도 없는 그 무거운 분위기 속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희망을 갖고 어린 시절을 보냈겠으며 그것마저도 할아버지가 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환영받지 못한 친척집 생활을 전전긍긍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하고 난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고독과 비애와 나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고독은 그의 삶 속의 키워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학이란 고독한 행위죠. 자기 혼자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상념을 끊임없이 한자한자 적어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바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미학으로 탄생시킨 것이죠.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죽음을 미화하고 인간과 자연과 허무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으며 평생 동안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애썼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의 문학적 경향을 응축한 것으로 또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이런 그가 1971년 자살로 그의 고독과 피해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단테와 고호 그 다음에 가와 파타야스나리까지 세 분의 거장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야말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대의 길이 남을 불멸의 작품을 남김으로써 거장으로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운명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런 운명은 인간으로서 조절도 할 수도 없고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런 운명을 불우하고 힘든 운명 속에서도 아니 그런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이 그분들을 거장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장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고 도전함으로써 인간 승리를 엮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런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새겨서 우리 모두도 용기를 내어 힘차게 살아봅시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 2편에서는 나머지 베토벤과 모짜르트, 루터, 그 다음에 건축가인 가오디와 꼬르, 르 꼬르비주에, 그 다음에 링컨과 봉준호 감독들에 관한, 어, 이런 거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다고 다한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